아니, 어떻게 나만 다른말이될수 있어? 아, 진짜 열라 짜증나! 나 너네 없으면 친구 없는데! 하, 진짜 내 말이! 그래도 아침에 학교는 같이 가고, 점심에 밥도 같이 먹고! 학교는 꼭 같이 하자! 진짜 너무 좋아! 요루야나 진짜 버리면 안 돼? 알겠지? 나 진짜 너랑 미워밖에 친구 없는 거 알잖아, 알지? 야 나도야 우리 삼총사 우정 포에버인 거 알지? 배신자에겐 죽음뿐이다! 야 요르르! 뭐? 전화 그만하고 밥먹으래! 야현중아나 밥먹으래 내일 학교갈 때 보자 내일 7시 30분 공원 알지? 내일 보자 뿅! 에휴 오빠는 안 먹어? 아니 난다 먹어 음 아, 그래? 아 오빠 몇 반이라 있지 난... 해빵! 코코로로 비빵! 뭐래?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 바지 좀 낫지? 아, 아. 야 요르르 늦었잖아 3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35분이라고! 아 진짜 미안! 아야 아, 아, 아. 오늘부터 새학기라고 시작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 있지. 그래서 나 잠도 못 잤어. 야, 너도? 야, 나도! 아, 진짜. 아, 너네랑 다른 반인 거. 한정이 너무 똑땅해. 응. 어, 어, 빨리, <웃음>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지각하겠다. 응, 응. 아, <웃음> 어, 어, 어. 어, 2학년 1반? 우리 여인거 같은데? 아, 떨려. 아는 애들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. 아... 너네는 여기구나 아... 나는 3반이라 좀더 가야 되나 봐 아, 얼른! 들어가! 응? 아, 그래! 그럼 우리 좀 이따 쉬는 시간을 갈게, 현동아! 현동이 어? 빨리 좀 떠봐! 그래! 나도 같은 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..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얼른 우리 반이나 가자! 와, 여기가 3반이구나. 어, 1반이랑은 별로 안 머네? 다행이다. 요르르랑 미오랑 자주 만날 수 있겠어. 어, 앞에서 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안가? 어, 어, 미, 안예뻐가지고 완전 잘생겼다. 저런 애들이랑 친하면 어떨까? 나한테 예쁘다고 한거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? 나같이 평범하게 생긴 애가 저런 애랑 잘 지낼 수 있을 리 없잖아 아휴, 좋은 애들 많이 사귀고 싶다 음... 나말고 다 친한 애가 있어 보이잖아 아난 어디 앉아야지? 아... 싹가지 일진 왕재수? 쟤도 우리 반이야? 하, 1년 동안 힘들겠네 하, 저기 앉지 말아야겠다 응? 야, 뭘봐 오빠들 다 불러내서 너혼좀 날래? 어, 어, 비비비 안 응. 어? 여기, 여기 혹시 자리 있어? 응, 여기는 내가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앉는 자리야 정규석이 320명인 걸 감안하고 한 학생이 9반까지 있다는 거 감안한다면 확률이 매우 낮았었지 확률이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해수로 나타난 것을 말해 응?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? 그러니까 옆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숫자 감각과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 쉽게 말하자면 응. 그만 그만 그냥 여기 안 앉을게 미안 하, 하. 어? 후 저기 앉았다간 골치아파질뻔? 어... 어머! 아까 그 아이 옆이잖아? 분명 친구가 있겠지? 아...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? 저기... 혹시 여기 자리 있을까? 안던가 말던가 어? 그럼 앉을게? 미안 고마워 안게 해줘서 야 이거 먹던가 말던가 어? 어?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 짜증나게 아, 그래서 너 먹던가 말던가 어. 뭐지? 잘생겼는데 친대래요 설렌다 음. 조용조용 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여러분의 단임을 맡게 된 순수쌤이에요 가르치는 과목은 정보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질문 있는 사람 쌤쌤 쌤. 혹시 자리는 이대로 했나요? 음 지금 그대로 앉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단임할 때마다 랜덤으로 자리를 배치한단다 둘 쪽으로 랜덤 복귀를 자리를 배정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자, 번호를 뽑아볼까? 음, 현동이가 마지막이로구나 자, 뽑으렴 전자리랑 앉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자, 다 뽑았으니깐 자, 뽑은 숫자들로 자, 짐 챙겨서 자리를 옮기도록 그리고 정리 다하면 선생님 부르세요 아! 여기다! 안녕 아! 오 이 선생님 수업 끝나셨어요? 아유 김 선생님 아니요 저 이제 막 자리 배치 끝났습니다 아유 자리 배치라니 큰산 넘기셨네요 아 그게 무슨 아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학생이요 아유 설마요 아유 제가 이거 교대생활 30년 하면서 아, 그런 학생은 별로 못 봤는데 아, 아직 애들이잖아요.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. 선생님, 큰일 났어요. 음. 현 현등아 울지 마. 했지만 어, 그래도 이렇게 울면 리아가 좀 그렇잖아 아, 몰라 몰라 나 쟤랑 짝꿍하기 싫단 말이야 아 짝꿍 바꿔줘 흠음 무슨 일이야 음아 선생님 현둥이가 리아랑 짝꿍하기 싫다고 울어요 음 그래 그래 너는 일단 너희 반으로 가렴 음. 아니, 어, 왜 그런 걸로 울고 그래? 응! 음. <웃음> 선생님, 저 쟤랑 자꾸 하기 싫어요! 아, 너무 못생겼다고요 아, 아,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? <웃음> 엄마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. <웃음> 에이 그래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현동아 친해져보면 꽤나 좋을걸? 응? 괜찮아일 수도 있잖아. 응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 뭐해? 어 그렇게 쉬어서 땅이 꺼지겠어? 어왜 그렇게 더운데 있어?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<웃음>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? 어? 어? 오빠! 그걸 이제야 안 거야? 어! 이제라도 안아줘서 너무 고마워! 진짜 오빠 완전 얼굴 완전 매달 매주보다 못생겼었는데! 아니 장난치지 말고! 아니 나 지금 진지하단 말이야! 오빠! 장난치는 거 같아? 나 아, 진짜 진지한데. 골봐, 골안 봤어? 지금까지 골 보고 있던 거 아니야? 헉, 이거 골 깨진 거 아니야? 헉, 아, 다행히 깨지진 않았네. 그럼 똑 바로 봐. <웃음> 내가 쟤한테 물어본. 내가 잘못이지. 에휴. 아니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인데? <웃음>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 있을까? 나는. 음, 잘생겨지고 싶어. 오. 알았어. 자 오빠 이거 내가 줄게. 자 이게 뭔지 알아? 마늘이랑 쑥이야. 이거 들고 오늘 저기 알지? 저기 그, 그 뒤쪽에 그 동굴 하나 있잖아. 거기 들어가서 마늘이랑 쑥 먹고 뭐 자고 일어나면 잘생겨질지도 모르겠네. 좋아. 그래. 그래서 빤드라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는 거야. 가자, 닝기니색카이로아 진짜, 아얘 학교 하면 또 어떡하지? 아 진짜 오크처럼 생긴 게. 아 호박이에 줄 그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. 아나 집에 가고 싶어. 아 엄마. 아, 아, 아, 아. 아, 아. 지구 있었네 어제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미안 어, 네 뭐지 이혼남은 아 어, 연락 잘생겼다 아 괜찮아요 아 근데 누구 아 나잖아 네가 어제 연락 못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 친너의 짝꿍. Yeah. 에그그 그 오크남 김리하?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? 아, 정말 잘생겨졌는데. 아아 근데 아 어제는 내가 너무 미안. 아 내가 내 친구들이랑 떨어졌는데. 아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나봐.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? 아, 뭐라 그런 거야, 하하하 이 얼라 못생긴 애가. 아니 너 못생긴 애랑 말하면 중는 병이 있었단 말이야. 말 걸지 말아줄래 이 오크야? 호두 같이 생겨가지고. 아, 뭐? 야간 뭐? 호두야. <웃음> 호두? 아안 미안 미안 마본다 <웃음> 못 먹고 첫 마보네. 야, 여요야 <웃음> 어제 내가 말한 애 기억나? 그 엄청 못생겼다고 한애 있잖아. 근데 갑자기 오늘 존잘남이 됐다? 근데 나보고 갑자기 못생겨나라니! 지가 죽는 병이 있다니! 그러면서 나한테 말거지 말래! 열라 어이없지 않니? 어? 아? 아니 뭐야, 요르르! 이 빨간 호두랑 알아? 아 뭐야, 오빠 이반이었어? 어, 그럼... 이염동 때문에 어제 그 날이 배친 거야, 집에서? 하... 형동아, 진짜 실망이다. 김미야, 내 쌍둥이 오빠인 거 몰랐어? 아니면 뭐... 일본어야? 아, 어, 뭐뭐쌍둥이 아, 요 요요르야, 난난 진짜 몰랐어! 아, 아 진짜! 믿어줘! 야, 다시나 아는 척하지 마. 우리 오빠한테도 사과하고. 아니 진짜, 아, 진짜 몰랐는데 미, 미 미안. 뭐뭐 뭐, 빨간 호두가 말을 하네? 미 미안해. 아, 이거 뭘, 미워한지도 말... 말할 거야. <웃음> 나 갈색 코드한테도 말할거야 그렇게 오빠는 친구에게 복수하고 쑥과 마늘을 끊더니 다시 못생긴 곰탱이로 돌아갔답니다 오래 지도 못생겼으면서